is e n t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거 하나 발표를 어, 방제목이딱 하나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로젠젠 목표 디바인 블레이드. 어, 직작입니다. 직작이라 함은 제작부터 인첸트 세공, 에르그까지 한번 도전해볼게요. 장기간 컨텐츠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어,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은 자, 계기. 로젠젠이 강해졌어요. 그냥 강해진 게 아니라 지금 강해진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문어 어려움 솔풀 가능하고요. <웃음> 메어가서도 뭐 나름 돌수있습니다 테으두인 클리어인데 클리어함. 자, 그 다음은 이제 아마 뭐 테으메어 솔풀 혹은 크롬바스 도전인데 크롬바스 도전은 솔직히 좀 에바인 것 같고요 테흘메어 솔플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거 직작하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일반인이라면 <웃음> <웃음> 일반인이라면 직작하면 안 돼요 근데 스트리머는 직작을 해야 돼요 고행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게 스트리머다 아 스트리머 유튜버라면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생각 말고 도전하지 않았던 걸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제목은 내 손으로 만든내 <웃음> 손으로 만든 우리의 것 디바인 블레이드 제가 알기로는 목표가 일단 맥 데미지가 뭐 80에서 100일 정도인데 목표는 아 100일 뜨면 좋겠지만 100일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90 이상 세공을, 최대 공격력, 오케이. 스매시는 왜뛰어야 되는데? 스매시 쓸 일이 있어, 이거? 라이트, 는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걸 듀얼, 듀얼로 합시다, 여러분들. 듀얼은 해야 돼. 목표야. 할수 있을 거야. 난 나의 운빨을 빕니다. 인첸트, 정복자고도, 피어싱, 3이라고요? 25에서 2, 아, 20에서 25. 그러면은, 목표는, 23. 지옥의 길을 걸어보자, 한번. 인첸에서 템 터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인보포사쓸러버릴 겁니다 인버포를 사가지고 돈다 쏟아 부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거의 목표는 직장입니다 특계 7강? 아 특계 7강 할수 있을까? 지금 많이 비싸다고? <웃음> 특계가? 아 하긴 특계는 저거지 돈 내면 할수 있는 거지 특계는 에르그 일단 일단 30까지 찍자 그래 45? 알았어 써놓자 올해 내로는 하고 싶다 올해 연말에는 하고 싶다 올해 연말에는 디브를 만들어보자고 아, 어려운 길이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길이 될것 같아. 로젠젠 한다면 하는 거 아시죠, 님들? 오늘 퍼붓더라도 올해 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엘레님! 승리의 매달 125만.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주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 오른쪽 아래다 디블 재료들을 하나, 둘씩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 지셀리? 아이고, 지셀리! 이거는! 아이고 회장님 3억 골드 자 이러면 너무 쉽게 얻는 거 아닌가 일단 뭐 하겠네 이거 바로 사있네 오늘 재료 바로 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최소 재료비 3억 9천만 골드 와 칸님이다 아니 아이고 칸님 아니 고독인 지금까지 아이고 이럴 수가 재료들을 이렇게 주시다니 아이고 대말이야 목표 좀 바꿔야겠는데 이거? 연말이 아니라 빨리 <웃음> 빨리 만들어야겠네 그냥 아니 다들 왜 이렇게 비싸 나혼자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주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장기 컨텐츠가 지금 장일 컨텐츠가 돼버렸어 비금판어 빚금파... 재료가 재료가 다 모였어 재료가 방송킨지 35분만에 다 모였어 지금 정복자 빼고 다 모였다니까 지금 방송킨지 35분만에 지금 이거 맞아? 정복자 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어, 하나 주시오 제일 싼거 제일 싼걸로 아 있다 있다 아 드디어 땄네 야 드디어 땄네 아자 여러분들 이제 만들러 갈까 우리 자 주변에 있는 마비노기 친구분들 다 부르세요 여러분들 디바인 블레이드 직작 지금부터 시작할 예상입니다 모두 나에게 힘을 줘자 강화된 힐업 그 먼저 이거부터 갈게요 어, 횟수가몇개 지낸지 너무 궁금한데 두개 합시다. 가자! 세이. 아! 횟수 안 됐네. 횟수는안 됐다. 어, 오케이, 오케이. 어쩔 수 없어. 줄건 줘, 줄건 줘. 디바인 블레이드. 와! 영롱합니다. 일단 재료 있는지 확인할게. 확인할게요. 재료 있는지 확인할게요. 자, 재료 다 있습니다. 재료 하나도 빠져서 없이 다 있어요. 모두 다에게 모두 다에게 힘을 <웃음> 가겠습니다 카랏 <카라라> 나의 디바인 그레이드 어 입금파 회수 <웃음> 자 이제 확인할 시간 됐습니다 따라라라 어 있지 내 티블 내티브어 있어 어 있다 잘 보일 수 있게 가까이 갈게요 아 최고 <웃음> 어 손들려 하나 둘셋 메인작은 <웃음> 떴네. 그래도 아 88의 메인작 야, 진짜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인첸트 해야 되죠. 18... 오, 야, 근데 18... <웃음> 오, 뭐야, 뭐야, 나안 보여. 안보여 오! <웃음> <안> 보여! <웃음> 오!